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 제 타임의 G 타임에서 나온 어, 하이브리드 시계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은 약 30만원대로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비싼 편에 속하고 솔직히 외관으로 봐서 상당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예전에 썼던 던거 어쨌든 <웃음> 예전에 썼던 그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러사게 되는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확실히 뚜렷한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일단 문자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오면 이런식으로 문자가 자동으로 어 이런식으로 운동 기능도 있고요 운동 기능이 있고 지금 문자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요, 요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문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운동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라서 이런 식으로 터치로 이렇게 쓱쓱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000g 넘게 걸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쓱쓱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배터리와 어, 핸드폰 찾기 기능 그 다음에 뭐 진동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이, 네, 나, 나이트 모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더블 타임 기능이라고 여기 더블 타임으로 이렇게 어, 더블 타임으로 어, 제네바 이런 식으로 어, 시간을 수정해놨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면 어, 심박수 조절기능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 운동, 트래킹 이런 식으로 지정 해놓을 수 있습니다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어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해요 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어, 작동을 하긴 하는데 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 기능이 계속 빠져있어요 운동 기능이 빠져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딱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면 알람 기능 그 다음에 수면 측정 그 다음에 뭐 음악 조정 기능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이제 카메라 이제 셔터 셔터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 앱들 앱 모음 같이 앱 모음들이 있고요 타이머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문자 기능도 있는데 여기 문자 기능이 있는데 요거 요거 두 개는 문자 문자 기능인데 제가 지금 문자는 제 개인 정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어,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하이브리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 안 하고도 3주 이상 가요 3주 이상 제가 써봤는데 제가 써봤는데 이 일반적인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침 같은 이, 감으로,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긴 하는데 감으로 때를 맞춰야 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상당히 편리해요 그냥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계는 점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일단 요거 일단 요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3일 밖에 안 가요. 3일 밖에 안 가는데, 3일, 3일 정도 가는데, 3일 정도 가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여기, 3일 지나고 나서도,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여기 있는 요 분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나는 패션, 패션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는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볼수 있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잘 뽑혔는데, 어 단점이 있다면 운동기능이 빠진거겠죠 운동기능이 완벽하게 빠졌어요 운동기능이 완벽하게 빠져가지고 운동기능이 없어요 아예 지금 운동기능이 아예 없어가지고 운동기능은 따로 이제 구글 피 c 라는 어,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따로 제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하셔가지고 어...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하셔가지고 어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고 제고 제가 느끼고 있는 최고 단점 충전이 제대로 안 돼요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가 놔두게 되면 충전이 되는 경우인데 이거 차지라는 말이 떠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차지나 말이 뜨게 뜨게 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지 문지 문지 문지 문지 문지 해가지고 이차지나말뜰 때까지 계속 이거를 만지작 만지작거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차지가 떠서요 차지가 떠도 조금만 조금만 톡 건드려도 그냥 고대로차지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센 아마 이게 지금 이 이런 식으로 그냥 통 놔두는 거 자체로 그냥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또차지가잘 되네요 영상을 찍으니까 지가잘 되는데 웃긴 녀석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파이리의 일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